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공면 전개 플래트닝 서피스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면을 전개할 수 있다고 라 얘기하는 명령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개에 그러면 판금을 많이 생각하시죠 시트메탈 그러니까 철판을 구부리고 구부리고 해서 어, 모델링해 나가는 분야가 바로 판금입니다 그게 보면 모델링한 다음에 이제 전개를 시키는 전개그 명령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같은 경우는 좀 정형화된 형태의 어떤 규칙적인 공면이 되는 건데 어쨌든, 평면 위주죠.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곡면, 마그대로 이제 곡면입니다. 곡면, 공면, 복잡한 곡면을 정개시킬 때는 이걸 쓸수 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자, 면, 곡면, 면 세트를 정개하는 기능이고, 표준 곡면뿐만 아니라, 비표준, 코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판금 파트를 정개할때 이걸 쓰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만약 이런 형상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거를 전개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피힘 전개를 공면 전개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전개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죠. 물론 이런 평면을 가지고 이제 도면화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개 가능한 공면뿐만 아니라 전개가 불가능한 복잡한 공면도 모두 전개할 수 있습니다. 물론 복잡한 공면 같은 경우에는 전개 가능한 공면 같은 경우에는 왜곡 없이 평면으로 전개가 쉽게 되겠지만, 복잡한 공면 같은 경우에는 전개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변형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편차율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때깔별로 어디에서 좀 확대가 일어나고 어디에서 좀 거리상으로 수축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되게끔 여러분이 뭐 해야겠습니까 이런 릴리프 컷을 많이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고요 추가 요소랑 선 이제 뭐 원본 영상에 있는 어떤 직선이나 커브 있죠? 크롬모드를 전개된 공면으로 가져올 수 있는 기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실제 실습을 통해서 이 나머지 옵션들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막 그대로 공면을 전개하는 명령이다. 이렇게 일단 개념을 잡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예제 파일로부터 한번 보죠. 이겁니다. 여러분 그 수업자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설피스에 플래티링 설피스 안에 가면 이렇게 다 들어있으니까 링크도 걸려있으니까 여러분이 파워포인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이퍼링크로 열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면 전개 누르죠? 자, 첫 번째, 전개할 면을 잡아주는 겁니다. 저는 일단 앞면만 잡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개를 시작할 꼭지점 또는 모서리에 있는 점 그러니까 포인트를 잡으셔도 되고 모서리를 잡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개된 공면이 위치할 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이 점을 찍었다, 그럼 이 점에 전개된 공면이 만들어진다. 고기에 위치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메시 미리 보기 할 수도 있고요. 또는 간단 미리 보기 할 수도 있습니다. 어, 정확도입니다. 낮게 하면 이제 메시가 이렇게 개략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전개된 곡면도 조금 품질이 낮아지겠죠. 그렇지만 높음하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너무 높게 하면 컴퓨터 성능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정도로 하는 게 좋겠죠. 자 일단 OK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곡면 전개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어느 정도의 면적의 변화가 생겼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우스 오른쪽 도구 누르시고요. 누르고 이 앞면 찍어 보겠습니다. 이 면의 면적이 지금 580.71입니다. 빈곳 찍으면 해제해 되겠죠? 다시 전개된 면을 한번 찍어 보자 580.73 약 0.01인가요? 0.02 정도의 어떤 편차가 있는 거죠. 그렇죠? 둘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둘레는 큰 의미 없을 수 있는데, 202.86이구요. 얘도 202.23이고, 약간 변형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어느 정도의 변형이 있는지는, 요 생성된, 정개된국면 공면 있죠? 국면에서 마우스 오른쪽, 변형 폴러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일반적으로 이제 빨간 부분 같은 경우에는, 거리상으로 뭐 했다는 얘기입니까? 확대가 일어났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리고 파란 부분 같은 경우는 거리상으로 이제 수축이 났다 압착이 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포들이 0이 녹색이 많이 생기게끔 여러분이 전개를 시켜줘야 된다는 겁니다될수 있으면 빨간 부분이나 파란 부분이 적게 생기도록 이렇게 어, 전개를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그럼 뭐 그렇게 그 하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 그런 것들도 한번씩 하나씩 예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여기는 단순 전개였고 변형 플러스를 확인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물론 이걸 없애고 싶으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변형 플러스를 체크해지 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렇게 앞면만 한게 아니라 공면 전개를 해볼까요? 다시 한번. 통째로 다 잡아버렸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한번 모세를 찍어보죠 이번에는 이렇게 해서 오케이 누르고요. 하면 이렇게 전개가 됐죠? 변형 플러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어, 밴딩 처리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전개된 공면 같은 경우에는 많은 변형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경우도 그렇죠 간단한 거지 않습니까 이게 구멍이 평면이 되었잖아요 구멍이 평면이 됐으니까 당연히 구멍 면적은 상당히 큰 놈이죠 큰 놈이 갑자기 평면화 됐으니까 여기서 거리상으로 면적상으로 수축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압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변형 약 마이너 14% 정도의 어떤 변형이 일어난 겁니다 그렇죠 자 두번째 제를한번 보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한번 전개를 시켜 보도록 하죠 자, 공면 전개 하시고요 여기다 이제 면을 통째로 다 잡으셔도 되고 한 번에 한 개씩 잡으셔도 됩니다 저는 이 면을 먼저 잡을까요 자그 다음에 꼭지점은 그냥 이 점을 하나 잡아놓죠 지금은 평면이니까 뭐 전개할 게 있나요 아니죠 그냥 그 평면일 뿐입니다 여기다가 한마씩 이건 매시 미리보기에는 표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일일이 잡혀 귀찮으니까요 마, 여기 찍고요 위에 찍어야 됩니다 전개될 안 표면 찍고 마우스 오른쪽 탄젠이 선택 이렇게 음 여기 탄젠이 안돼있나요 탄젠이 선택 이렇게 잡아주겠습니다 이쪽도 마찬가지죠 탄젠이 선택 잡아주면 되겠죠 여기도 탄젠이 선택 근데 했더니만 어떻습니까 여기부터 한번 보죠 어떻습니까? 이게 한 면으로 이게 나오니까 이렇게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라줘야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것이 바로 릴리프 컷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르겠다 얘기죠 컷. 이제 자르는데, 그 모서리를 통다 잘라야겠죠? 자르는데, 이 어느 모서리부터 잡느냐도 중요합니다. 될수 있으면 바깥쪽부터 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부터 잡지 마시고요. 그렇죠 바깥쪽부터 하나씩 잡는 게 좋습니다. 하나. 그럼 이제 내용을 이렇게 찢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아시죠? 자, 그러면 이제 이쪽도 해보죠. 이, 여기 찍으시고요. 어딜 찍든 뭐, 그건 상관 없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탄젠이 선택. 그럼 또 여기가 이제 붙어버리겠죠. 여기도 이제 어떻게 해줘야겠습니까? 찢어줘야겠죠. 또 하나씩 여기 릴리프컷 찍고요. 하나씩 잡지 마시고, 그러면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탄젠이 선택하면 이 탄젠샷이 쭉 선택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찢기는, 찍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다시 위에 한번 찍어야죠 위에 찍고 전개할 면돌 잡아주고 그 다음에 릴리프 컷에 와서 찍고 여기서 탄젠이 선택 이렇게요 여기서 또탄젠이 선택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해나가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런 식의 어떤 모양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매시 미리 보기 해보죠 이렇게 될거고요 오케이 누르면 되는 겁니다 자 요거 숨겨 볼까요 요런 식의 전개도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 작업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모양이 다르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질이 급하셔 가지고 <웃음> 국면청계 하시면서 이걸 통째로 다 잡아버리죠 다 잡아버리고 여기에 추, 추가 요소에다 포인트 찍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선을 잡아야겠죠 포인트 여기요 여기다가 열번 찍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또릴리프커스쓰다가 그러면 이제 탄진이 잡아주겠습니다. 탄진이 선택 찍기죠. 예, 여기서 탄진이 선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속 잡아가면 되겠죠. 근데 어떻습니까? 생성되는 면이 어디에 있습니까? 엉뚱한 짓이 생기죠. 아까 처음처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좀 순차적으로 그만 했던 대로 순차적으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꺼번에 통째로 잡으면 안 됩니다. 그죠 물론 이렇게 이쪽에 만들어 놓고 바디 이동 복사, 피치에 있는 바디 이동 복사 명령을 이용하셔 가 여러분 다시 한번 이동을 하시면 되겠지만, 아예 처음부터 정확한 위치에 만들고 싶다 그러면 좀 순차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자세 번째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공면상에 제가 분할선을 여러 개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죠? 투영 곡선일 수도 있고 분할 곡선이 되, 되고 상관없습니다 자 공면 전개를 했는데요 자, 이렇게 포인트 잡겠습니다그 공면 전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추가 요소에다가 전개된 공면으로 옮겨 갈 요소를 잡아 주면 됩니다 나얘 옮기겠다 뭐얘 옮기겠다 이렇게요 원도 옮길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옮겨 갈 요소를 잡아 주면 됩니다 오케이 누르면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죠그렇 자 여기에 원래 있던 거였고요 이걸 숨겨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정개된 공면상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이 2D 스케치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이죠 그럼 투영하면 되지 그냥 투영이 안됩니다 이게 안된다기보다는 투영 개념하고 또 틀린 거예요 자어 투영 한번 해볼까요 면의 스케치 이 스케치를 이게 투영 곡선 자체기 이 때문에 이게 자체를 이게 할수 있나요 안 되죠 음. 했던 그 투영이란 개념은 좀 다른 겁니다. 전개된 곳으로 옮기는 거 하고 투영하는 거 하고는 약간 다른 개념이니까 실제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소를 옮길 때는 뭐 하시라고요? 음... 곡면 정의에서 요거 추가 요소를 쓰는 겁니다. 전개를 위해 선택한 공면에 있는 추가 곡선 또는 스케치. 다시 한번 해보죠. 공면 찍고요. 포인트 찍겠습니다. 정개된공면으로 저는 추가요소 얘만 옮기겠습니다. 원만 이렇게 잡아주면 정개된공면으로 옮겨지는거죠 자 네번째 예제를 보겠습니다 자요같은 경우도 바깥면을 정개를 하고 싶습니다 자 그럴때 이제 정개공면 탄진이 선택 됐죠? 예, 바깥면만 자정개될 시작위치는 여기로 잡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게 좋습니까릴리프컷 쓰러져야겠죠 바깥쪽부터 자른다 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 찍고 여기 찍고 그럼 찢어지겠죠 자요 간단하게 다 해제해 놓고 빠르게 한번 작업을 해보죠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바깥쪽부터 안쪽으로 이렇게 작업해 주는게 좋습니다 안쪽 찍고 바깥쪽 찍고 하지 마시고요 가위질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면을 가위질 할때 바깥쪽부터 이렇게 잘라 봐야겠죠 여기서부터 자르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잡아 주겠습니다 자다 됐으면 이제 몇시 간단 미리 보기 해보시면 이렇게 이런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그 그, 그 미용으로 이제 얼굴팩 하지 않습니까 마스크팩 그거 보시면 이게 통째로 한장 인가요 그렇죠? 잘 보시면 이게 어느 정도 굴곡이 되어 있고 바깥쪽 부분에 찢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굴에 잘 입체적인 3d 얼굴에 잘 붙도록 이렇게 평면을 얼굴에 잘 붙도록 찢어 놓는 거죠 뭐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이상에서 황 이제 여기다 모서리 안 잡고 <웃음> 죄송합니다 이제 포인트를 잡는 사람인데 포인트 잡으면 이게 방향이 막 틀어집니다 이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게 될수 있으며 이렇게 모서리를 잡음으로써 정확한 위치로 잡아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 겁니다 자 한번 볼까요 변형 플라웃 이런식의 이런 부분에서 이제 많이 변형이 일어나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은 뭐 필렛 정상적인 부분은 상관없는데 이렇게 다른 평면하고 다른 공면이 만나는 부분에서 많은 변형이 일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자그다음에요 다섯번째 일절 한번 보자 아 요거는 할까 말까 여러분한테 설명을 할까 말까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아 이건 이제 공면 전개 자체를 설명해보다는 자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해놓고 포인트 찍어서 이렇게 전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거는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그냥 OK 누르면 끝이에요. 그래서 변형펄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예제는 제가 왜 이걸 설명드릴 거냐면 뭐 이런 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요. 제가 이렇게 로프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단면, 단면, 그다음 옆에 안내선 만들어가지고 로프트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면 잘라내기로 잘랐어요. 근데 이거를 통째로 하나로 이게 만약에 뭐1 0 m 짜리 조형물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걸 철판 하나로 통째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뭐 동대문 운동장, 그 뭐죠? 뭐 디지털프라잔가요뭐 네. 그런 거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뭐 수많은 패널로 이루어져 있죠 제가 알기로는뭐 몇만 개가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각각의 조각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작업을 해줘야겠죠 아니다. 철골, 구조물 같은 경우도 다 이제 완성을 시켜 나와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자, 그래서 제가 같은 경우는 그럼 이걸 면을 어떻게 나누는 게 제일 좋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물론 평면 가지고 나누셔도 되는데 평면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면을 가지고 한번 보죠. 정면을 가지고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해 보시죠. 그러면 당연히 뭐 분할성 개념으로 보죠. 교차죠. 그렇죠? 이 평면을 이용해서 이 면을 나누겠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이게 지금 직선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직선 형태. 제목 보기에는 이렇게 나누는 것도 물론 뭐 나쁜 건아니라 보여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자, 도구에 보시면 어... 여기 스케치 도구에 보시면 면 곡선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을 찍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 매시가 몇 몇개 많으죠? 하나, 둘, 셋, 넷. 주황색 다섯 개죠? 위에는 안 만들어집니다. 위에이게 곡선이 되어있어요 밑에는 이제 이렇게 하나 만들어지죠? 어... 이건 6개 정도로 할까요? 여기는한 4개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보죠 그러면 위에가 여기 안 만들어지니까 살짝 에러 메시지 아니 에러 메시지가 뜰 겁니다 신경 끄시고 이렇게 하나 여기 안 만들어져서 확인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면을 나누느냐 쓰리 스케치인데 하나하나가 뭐 투영 생각하실 수 있죠 자 투영은 안됩니다 면을 나눠야 되니까 분할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투영식으로 해야 되나? 이 스케치, 3스케치가 잡히나요? 아예 안 잡힙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봤습니다. 그냥 아예 그냥 3스케치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자, 라인 저는 중화점선으로 하겠습니다. 이점 있죠? 이 점에서 방향은 상관없습니다. 자, 최소한 이뭐 방향 정도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크기도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공면에서 수입을 하는 거죠. 이 단면이 이 경로 따라 흘러간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분할선을 쓰는 겁니다 교차식으로 그렇죠? 얘를 칼날로 해서 이 면에다가 분할하겠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어유, 이게 분할이 안되나요? 면을 분할하지 않는 모서리를 생산 면을 분할하지 않는 모서리 제가 그 위치를 잘못 잡았나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면을 찍고요. 그 다음, 아 죄송합니다. 자, 얘를 찍고,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자, 근데 이거 순서가 반대가 됐는데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국면 수입, 보이게 하죠? 어딘가 아마 자르지 않는 부분이 있나요? 자,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다 잘렸죠? 공면이 짧아서 그럴 수도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분할선 쓰겠습니다. 교차를 해보죠. 얘를 칼날로 해서 얘를 잘라주는 겁니다. 아, 모두 분할을 체크하죠. 오케이. 아, 이게 그래도 면을 분할하지 않는 모서리를 생산할 수있습니 면을 분할하지 않는 모서리. 자, 이게 무 뜻이죠? 공면을 느려보자 그러면. 살짝 내리겠습니다 이쪽도 느리죠? 오케이 하죠? 느린 다음에 그 다음에 분할선을 써보겠습니다. 이면 은 얘를 칼날로 해서요. 얘를 나누겠습니다. 모두 분할 조금만 이상하죠? 아마 밑에 제가 밑에 이렇게 작업을 해놔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은 교차로 하면 되는 겁니다. 교차 자이 얘를 얘로나누 그럼 이평면에 나눠지는 거야 사실 이 반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럼 위에 다가는 이제 칼라를 잡아주는 거고 밑에다가 얘를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지금 밑에서 아마 제가 잡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기록이 남아있어 그런 것 같아요 자 지우고 한번 보죠 어차피 다 해놓은 거니까요 자 이런 식으로 그렇죠 단면 만들어서 한 다음에 수입을 다한 겁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나눈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음, 이렇게요 분할선 해보겠습니다 교차 칼날 잡아주거자 하나 둘세개네개 네개 잡아주고 얘다가 얘 잡아주면 이렇게 면이 나눠지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분할선 나누고요 필요없는 바디 칼날 네개 지워버리는 겁니다 자쭉 이런 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를 숨길까요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얘는 제가 막그 위에서 만든거니까요 모두 지워버리죠 아요 두개만 지워야 되나요 일단 숨기겠습니다 자 요런식으로 만들어 가시면 아, 죄송합니다 자 스케치 숨겨버리죠 자 요런식으로 만들어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면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공면 정렬를 해보시면 되겠죠 이게 패널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요렇게 하나씩 정개하셔야죠 물론 뭐정밀도 조금 높이셔가지 전개를 하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자, 요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이 변형 플러스를 보면서 잡을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개, 전개하실 때그 무조건 이정도들 높게 하시면 시간도 많이 소요되지만은 이게 의외로 결과가 좋게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아, 이런 식으로 많이 짜글이 됩니다. 짜글이, 짜글이. 이게. 이 부분하고 많이 비교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그렇게 해서 아 이게 간단하게 설명할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잠시 제가 버벅돼가지고 자 요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요런 식이었던음 면을 자를 때도 요 방법을 쓰셔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고자 했던 것은 결국은 그 얘기입니다 어, 전개하는 거 곡면 전개를 통해서 복잡한 곡면도 전개를 시킬 수 있고 전개된 걸 가지고 여러분이 도면화 드로잉화 시키고 거기다가 치수를 기입해서 이걸 가지고 이제 철판을 잘라가지고 그거를 이제 밴딩하는 거죠. 그래서 형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오세는 뭐 3D 밴딩 기술이 워낙 발전해가지고 곡면 같은 경우도 쉽게 쉽게 밴딩이 되는 겁니다. 전통적인 뭐 망치를 두드리게 가지고 밴딩하는 시대는 지났죠. 그렇죠? 자 그래서 좀더 복잡한 형상 같은 경우도 쉽게 어, 제품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음, 생성했는 해 모델링만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전개해서 전체적인 면적이 어느정도 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